오늘 어 해피엄 아카데미에서 아! 어, 주택 완공이 됐어요 드디어 여러분 오, 오. 드디어 나에게 집이 생겼다 좋았어 창고가 이게 몇 개가 되더라 80개 오 80개면은 충분해 충분해 창고에 넣어 놔야지 잡초도 오! 어, 벌써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뭐랬는데? 아... 옷이 왜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입은 건데 어? 음악이 되게 슬프고 아련하다. 눈물이 나, 날 것만 같은 그런 그러, 그러네. 저 노래가 소나타예요? 네, 좀 슬퍼 보였지만 극복했죠.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 오늘부터 이제 새로 태어날 거야. 아세요? 어이 나! 뿅뿅 뿅. 가만히 있으면 안본다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분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살 물죠. 음, 이새 괜찮아요. 어차피 뭐 기절밖에 더 하겠어요. 쉬슈쉬슈쉬슈쉬 어. 방금께 인사한다. 왜 왜? 오, 그렇 아, 어, 맞다. 나한테 선물 준다. 나한테 뭐 줄까? 아, 사. 아, 튼튼하게 만드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사악 아 우리 한나는 마스카라랑 뷰러를 빡시게 한게 아니라 원래 애가 속눈썹이 좀 길어요 흠. 어 보라색 그래 뭐라도 있는대로 다깔자 인테리어는 무슨 되는대로 사는 거야 그 인테리어는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진정한 미니멀리즘 하우스네요 아 그쵸 생활하는데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나노멀리즘이죠 두두 짜잔 <웃음> 콩벌레요 콩벌레 즐거워서 콩벌레야 에이도 초기화가 됐어 닌덴도 프로콘이 뭐예요 펌? 프로콘? 대도님이 쓰시는 게 프로콘 이겨 이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조이콘이에요? 어쩐지.. 이거 너무 A버튼 많이 누르면 손목이 좀 아픈 것 같았는데 제가 대도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이렇게 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내리고 하면 안 아파 이러던데 그런 좋은 걸 들고 했었네 어쩐지.. 오! 그렇다! 오, 오늘도 헤드셋을 반대로 끼고 있었다 항상 풍선을 보면서 이제 헤드셋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수 있어요 오! 세면네! 우와! 우와 와! 여러분 평선에서세면대가 나왔어요 심지어 화이트. 어 벌레 물린들 씻어볼까? 오. 이게 남의 집을 렇게 하면 부자 치을 위하 초이저 저기 도대체 몇 번이나 키워야 되는거야 아 어, 정말 아 어, 이제 일어났네 난이삼의 자교인 윙댕이야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지 말라고 얘기한건데 바다에서 떨어졌어 휴대전화 시대니까요 <목소리> 아... <목소리> 넌 약간 너무 말이 많은게 편이야 그리고 빨리빨리 넘겨야 박물관이 또 지어져요 <목소리> 아, 아, 박물관 개관했다 <목소리> 입장료도 무료니까 아, 개관식에 입고 갈만한 의상이 없는데 어? 어 저거진 <목소리> 나의 마이 달링. 면 달링. 베스트 와이셔츠. 우와 우와 나 박물관에 입고 가려 없었는데 옷을 갖다 줬네. 어, 나이스. 기념식에 딱이다. 똑똑. 알 아, 아. 깨울렸던 건 아닌데. 그렇지 내가 이 박물관을 세워준 윤댕이지아 그럼 그럼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나한테 줄게 있을 건데 이게 뭐야? 어... 나한테 줄게 있을 텐데 아니 안 주네 오! 이제 드디어 조니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과연 이거는 해피홈 아카데미에서 보낸 첫 번째 선물 앤티크 의자 그 다음에 조니 선물 뿅! 자유의 여신성안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아니, 이거를 뉴욕에서 훔쳐오면 어떻게 자기 옆가 지금 조니가 이런 걸 주네. 와, 완전 좋은 거. 풍선이 안전한 지대로 오면 됐다! 뭘까? 뭘까? 뭘까? 챙가서 좋지. 챙가서 많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가구를 원했는데. 하지만 조금 실망하셨는걸요?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어... 집은 작지만, 우리 집에 세면대도 있니까 짜잔! 별건 없지만, 제가 인테리어를 살짝 손 봐야겠어. 좀살 만한 집으로 해놔야지. 인테리어는 무슨,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너구리랑 여우리는 월급이 얼마였다? 네 머리 스타일? 왜? 내 머리 스타일 저보다는 괜찮은데? 어때 진대 한번 누워볼까? 나 한숨 잘 테니까 너 어디 나가지 말고 기다려 이왕이면 불도 좀 꺼주면 좋겠는데 어이 겁네 얘는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만 하는 하는구나 고하뭘 만드나? 뭘 만들 거지? 그렇지? 목춤을 추면서 어. 어? 풍선 소리 나는데? 어, 그렇지! 새로운 선물! 버섯습 벽지!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어, 집에 가서 만들어볼까? 오비를 엄청 예쁘죠? 버섯습 벽지! 오! 와. 와! 와 엄청 어두컴컴해진다 오! 오늘의 마무리는... Thank <laughs> you.